어휴!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유 <아니> 놀라시면 어떡해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 역을 맡은 아이유입니다 호텔 델루나에서 구찬성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<웃음> <웃음>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할것 같아요 오... 맞아요 <웃음> 오.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일 것 같은데요? 맞아요 아 그냥 여진구구나 <웃음> 편하게 입고 왔네? 라고 생각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? 빵! 응. 음. 아니에요? <웃음> 잘,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친구씨도 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다. 저는 귀신은 진짜 안 무섭다니까요. 그냥 그왜 그 깜짝 놀랄 뿐이지 그분들이 이렇게 무섭거나 <웃음> 그게 하면, 무서운 거예요. 무서워하는 거랑 놀라는 거랑은 다르죠. 귀신은 무서워요. 무서워하시죠? 올빼미형 인간. 그렇죠? <웃음> 네, 저는 올빼미. 음. 올까 올빼미. 그러니까 후천적 올빼미형 인간. 태어나기로는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는데. 네. 워낙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예.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걸 잃어버린? i 네, 정확하시네요. 아 그래요? 네. 잠 밥. <웃음> <웃음> 아네 잠깐만, 잠, 잠, 잠. 잠이죠? <웃음> 아,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, 네. 잠 저는 저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어아 그래? 여 t 문제 중에 지금. 5대사니까 제가 좀더잘 음. 아는 요 <웃음> 호텔 룰루나를 보시면 저희 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시지 않을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